토막 랑 닭고기에 양념을 하고 그 위에 밀가루나 전분을 묻히고 끓는 기름에 튀긴 요리 바로 치느님 대한민국의 2020년 기준 치킨집의 수는 29,000여개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대한민국에서 치킨이 유명해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닭고기는 상계탕 하거나 쪄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포개라는 비슷한 음식이 있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유행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주한미군이 들어서며 미국 남부의 프라이드치킨의 문화가 들어와 1960년대 만들어진 최초의 통닭집인 명동영양센터가 만들어져 1960년대에 통닭이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1971년 해표식용류가 출시되고 이어 1977년 최초 프라이드치킨집 밈스치킨이 들어와 점차적으로 현재 치킨집의 과도기형의 틀을 닦습니다. 그리고 점차 1980년대부터는 올림픽의 영향도 있어서 프라이드 치킨집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KFC가 1984년, 1986년에 멕시칸치킨, 1988년에 처갓집 양념 통닭, 1989년 멕시카나, 1991년 교촌, 1995년 BBQ, 1999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2005년 부어 치킨 등이 등장합니다. 1990년대부터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체인점형 치킨집들은 현대의 치킨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2000년대 들어 2002년 대한민국이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팀이 꽤 선전하자 치킨집의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들어서는 시즈닝이나 새로운 소스를 사용해서 새로운 치킨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최근에 치킨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이후 다시 중저가 치킨 게임이 시작되어 가격이 싸지기 시작했지만 교촌치킨을 필두로 배달비를 받게 되면서 배달비를 받는 문화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치킨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킨이 대한민국에 대중화된 이유가 치킨의 느끼함을 덜기 위해서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와 함께 맥주와 함께 먹는 치맥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있으며 일정 부분 궁중 심리에 의해서도 점차 대중화됩니다. 최근에는 배달 문화에 따른 1인 1닭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치킨에다가 주문하면 10에서 20분 이내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하나의 먹거리 문화로 잡혀있는 치킨 당연히 맛있었으니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상으로 지식탐구였습니다.